안녕하세요. 아, 아, 이게 벌써 32페이지, 33페이지, 오씨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어, 이거는, 어, 우리가 기존에, 어, 우리 앞선 9시간 배운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추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음, 좋은 디자인 고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괜찮은 디자인과 괜찮은 내용들을 잘 골라 가지고 천천히 어, 천천히 잘 맞춰서 깔끔하게 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알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다 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을 상대하다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실제 고객들한테 이만큼 적용을 해야 될것 같아. 아니야. 이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어. 어 그리고 새로운 게좀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진짜 고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고객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어, 여기에 넣지 마시고 빼버리시고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브리핑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브리핑을 하시는게 좋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보기에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좀 고객들이 보게 되면은 어 이거 안 좋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예 네, 당연히 음, 당연히 어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게 낫겠죠. 빼버리든가 아니면 나중에 작은 글씨로나 조그맣게 표현을 해서 가능하면은 장점이 많이 부각대로 만들, 부각되도록 많이 만들어주고 단점은 조금 이제 아예 보여주지 않으면은 속이는 거에 되는 거니까 조금은 보여주시되 그거를 너무 부각시켜서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웃음> 자뭐 아무래도 이 강의 내용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어 적용을 좀 맞추다 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제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상권정보시스템까지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권정보시스템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꼭 어,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하실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 꼭더 넣으시고 또는 빼껀 빼시고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브리핑하신 내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어,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제가 만들어서 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적용해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져가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걸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고객이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내가 이거를, 어, 자세히 내가 직접 만들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브리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능하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어 직접 브리핑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브리핑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이유는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고객들이 내가 이 여기 브리핑하는 데 빼버렸지만 은 고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럼 빨리 찾아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천천히라도 이 내용들을, 어, 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조드리면서 어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상권 분석 내용이 끝나고 나면 보통 대부분 이제 지도 분석을 들어가는데, 음, 지도에서 상권 분석인데요. 어, 지도, 지도 상권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응. 과거에는 제가 이제 지도 상권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은요. 어 일단 다음 쪽을 가볼까요? 다음 네, 더블 더블 더블점. 네. 다음 점 t 을 가면 다음에 가면. 다음에 지도 보이시나요 어, 다음에 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도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음 지도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음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다 네이버 보다는 다음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지도 형태가 좀 많이 잘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고 네이버 지도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지도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지도도 볼 일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종로상가역 쪽이죠, 그죠? 네, 지금 계속, 계속 종로상가역 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종로상가역 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 1번 출구 여기, 아, 이쪽 앞쪽이었죠? 아, 이쪽이었나요? 이쪽, 맞죠? 종로상가역 이쪽. 네, 앞쪽.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커피 전문점이었죠, 그죠? 어, 커피 전문점 여기 더보기. 자, 그러면, 커피 전문점인데, 아, 더보기가 아니고, 위쪽에 보시면, 선별 질려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음식점, 카페, 픽업 주문, 캠핑장, 펜션이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네. 여기 카페 보여요, 카페? 음, 카페를 클릭하면, 카페를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자, 이거를 조금 넣을게요. 네. 카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구성된 화면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 어? 이제 한번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어 우리가 우리가 아까 그 아, 앞선 수업이죠 앞선 수업에서 상권 정보 시스템에 있는 카페 전문점들을 개수하고요 네이버 지도나 음 카카오맵에 보이는 까, 카페 지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걸 떠나, 일단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 캡처 한번 할게요 캡처를 쭉 해가지고 네. 가능하면은 요거가 없는게 좋긴 한데 일단 넣어주죠 뭐다 보여야 되니까 자 카페를 캡처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음 이쪽에 넣어 줘야 되겠죠 자그러면자 자 제가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가능하면 자 이제 조금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쁘게 만들니까 어 그림 테두리를 좀 주도록 할게요 테두리 좀 주고 테두리 두께를 조금 두껍게 줘 가지고 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쪽 카페에서 나오는 카페 양하고, 카카오 쪽에서 나오는, 카카오에 보면 여기 카페 버튼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지금, 어, 아 이쪽, 종로 삼가역으로 가야 되겠네. 자, 종로, 네. 삼가역으로 할게요. 자, 종로 삼가역에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카페 개수 있죠? 어, 카페 개수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빨간색 점들이 쭉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이 지금 다 카페들인데 자, 여기 있는 카페 개수들 자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가해보세요. 이유가 그러니까 상권정보시스템에 있는 거는 어, 창업데이터 즉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창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어, 네이버 지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 업종들이 직접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더 정확할까요? 저는 네이버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이제 폐업, 창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창업자들은 이제 뭐 어쨌든 장,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 그 지자체 신고를 해야 되니까 등록된다 하지만 실제 폐업자 수가 등록이 잘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폐업을 하면. 그냥,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그냥 폐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어, 실제 내가 경쟁해야 되는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이 안된 상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 지도에는 정상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영업되는 업종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이 들어가죠 그죠? 다른 업종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의 여기 그, 그 현재 있는 업종, 그등층된 업종들을 없애고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폐업되는 개수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실제로 영업하는 어, 개수들이 훨씬 더더 더 이쪽에서 더 많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카카오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등록하면 대부분 카카오 쪽도 같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어, 실제 영업하는 현상 어, 글를 따지자 그러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아무래도 어, 현장 쪽의 정확도는 더 높다. 왜 검색을 카카오 쪽보다 네이버 쪽을 많이 하니까 어, 카카오 쪽에 등록하고 폐업하는 것보다는 네이버 쪽의 등록폐업률이 훨씬 더,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그래서 지도는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 가져오는 게 맞겠지, 그죠? 네이버 쪽에서 가지고 와서 주변 상황들 한번더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음, 영업하려는 곳, 영업하려는 곳, 그때 우리가 아마 요쯤 됐었죠 그죠? 이 위치에 여기, 이 위치에, 음, 이 부분에, 어, 라인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를 한번 고객들한테 표현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 다는 못 해주겠지만 실제 내가 영업을 하려는 곳이 있죠. 음, 영업을 하려는 곳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아마 영업을 하려고 선택한 데가 음, 위치하면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위치를 볼게요. 한번 자 정확하게. 위치를 찍은 데가 1번 출구 바로 앞에 음, 지역사 역사 바로 앞에네 그죠? 아, 그쯤 되니까 그러면 역사 바로 앞에 요요좀 되겠네 그죠? 음, 여기 쯤 된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건물 요 건물 보드 카페 건물 우리가 번지수까지 그때 다한것 같은데 한번 잠깐 볼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전체를 볼게요. 번지수까지 한다본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건물 쪽에 보자 보자 보자 대충 여기 번지수가 안나왔나 아마 찍기는 찍으면서 비슷하게 본것 같은데 번지수까지 표현 을 안했는데 왜냐면 혹시나 피해를 드릴까 싶어서 표시는 안한 것 같네요 음자 어쨌든 그 위치라고 보고 어, 그 위치라고 보고 한번 그러면 요 위치라고 한번 볼게요 음, 플렉스 보드 카페가 있는데고 헤라피아 플렉스 보드 카페, 헤라피아. 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플렉스 보드 카페하고 헤라피아. 플렉스 보드 카페, 헤라피아. 일단, 뭐, 1층에 키샤. 키샤라고 하는 기금속 있는 데인데, 음, 찾아볼까요? 그냥, 비스, 그냥 대충 갈게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은, 어, 대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만 여러분들 아, 아시면 되니까,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형태만 아시면 되니까, 카카오 맵으로 볼게요. 네이버 지도로도 볼, 보면 되는데, 일단 카카오 맵이 훨씬 더 좋으니까, 카카오 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로드뷰처럼, 로드뷰 보이시나요, 여러분? 로드뷰. 로드뷰를 클릭한 다음에요, 여기, 앞에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 종로 1번과 기금속, 기금속 좀 있는 요 건물 같은데, 자, 그죠? 네. 이 건물 같은데요. 자, 이 건물 같은데, 자, 이 건물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이 장사가 잘 되는 건물인지 안 되는 건물인지를, 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일단, 일단, 이 화면을 캡쳐해야 됩니다. 화면을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쳐를 하는데, 캡쳐를요 건물을 쭉 할게요. 자건물 캡처를 하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를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 집어 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서 해 넣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 2020년 3월 달입니다. 호, 자 2020년 3월 달에는 아이고, 2020년 3월 달에는 이랬고요, 여러분. 자 이랬고요. 자. 다시 갈게요. 네. 자, 2020년 3월달에는 여기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중에, 나중에 2020년 3월달이 아니고요. 3월달이 아니고 언제? 2018년 7월달, 그다음에 2017년 8월달 한번 볼까요? 2017년 8월달. 자, 2017년 8월달을 보게 되면은요. 자, 2017년 8월달 나와라. 음, 과거사진 비교로 가야 되겠네요 자, 2017년 8월달 이거는 최근이잖아 어, 최근은 필요가 없잖아요 2018년 8월달 안날까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2018년 8월달볼게요어 2008년 8월달을 보게 되니까 이게 기금속이 아니었네요. 기금속이 아니고 음... 뭐였죠? 건물이 좀 추가로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분할로 한번 볼게요. 완전히 여기를 보게 되면 나무에 가려서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이 건물이 지금 뭐였는지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이제 잘 보이네요. 2009년도에 지금인지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자, 이 건물을 보게 되면요. 종로 1번가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네, 그죠? 이 건물. 네. 나, 또, 티, 그 버스에 가려가지고, 자, 볼게요. 지금, 2009년도 3월달에는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네요. 2009년도 3월달에는 지금 이 건물을 보게 되면, 2009년도 3월 달에 보게 되면은 실제 지금 언제 없는 건물 이었어요 그러면 2009년도 3월 달에 이 건물을 한번 캡처해 주고요 자 그러면 2009년도 3월 달 건물 건물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리고 어2010 그러면 은 지한 금 5년 정도 2000 18년도, 다음에 17년도, 지금 2020년도니까 이0 1 5년도 정도 한번 볼까요? 15년도 7월 달 정도 보겠습니다. 15년도 7월 달 정도 보게, 보니까 아이고. 15년도 7월 달 정도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들하고 위치가 1층에 지금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네요. 음. 1층에, 1층에 뭐가 있는지 한번좀 보고 싶은데. 1층에는 어 1층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7월달 말고 3월달로 볼게요. 3월달은 뭐 보이겠죠. 자 3월달은 보이겠죠. 3월달에는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위치가 이럴 수가 계속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음 어쨌든 원리는 이해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건물인데 지금 이제 이 J 버튼이라고 하는 주얼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것도 겹쳐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네요. 뭐 보여야지 할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참 어,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잖습니까, 그죠 네, 예, 저도 지금 보여야 그죠 이게 지금 보여야 뭐 설명을 드릴 텐데 보이지가 않아서 설명드리기 참 애매하네요. 음, 보이지가 않아서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요렇게 캡처를할수 밖에 없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날짜를 그러면 최후로 2016년도 보겠습니다 어, 16년도는 그래도 좀 보이네요 1번지기금속 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있었던 어, 건물의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도 자 그러면 요거를 캡처를 해서 이 중간에다 세개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일단 뭐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2009년도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하나 적어서 음 2009년 3월 기준 하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넣으면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16년 몇월 달이었나요 8월달이었네. 그죠. 2016년 8월달. 다음음에2 0 0 9년3월 마지막이 뭐예요? 네. 2 0 2 0년3월달이었죠2 0 네, 2 0년3월달자 그러면 현재 음, 이 건물을 본다 그러게 되면 과거에는 어쨌든 2 0 2 0 9년도한0 1년도한0 1 0 11년 정도 전에는 그냥 임대로 건물 전차 임대였네요. 그죠? 전혀 안된상태에서 <웃음> 2016년도에 지금 j 버튼도 있었고 1번지 기근과도 있었는데 지금 종로 1번지 <웃음> 기근과하고 j 버튼이 이제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무탈 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도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본다그러게 되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이 건물에 <웃음> 오랫동안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사주카페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영업 하고 있네요. 그죠? 사주카페도.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어, 들어와서 거의 대다수의 업종들이 어, 변경되지 않고 오랫동안 쭉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 두 가지 경우 아닌가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임대료가 싸거나 두 번째 장사가 잘 되거나. 그죠? 물론 이런 예외 경우이 있죠. 건물주거나.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면 상가 주인이거나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건물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전혀 어, 어려움 없이 영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장소에 있다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지금 뭐 죄송하지만 이 정도 기모속이와 여기서 카페 자리를 한다 그러게 되면 장사가 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만 본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지도 상권 분석이 두 번째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일차적으로 첫 번째는 주변의 커피 전문점 개수를 다시 한번더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제 영업하고 있는 그죠? 영업하고 있는 커피숍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도로서 상권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음, 지도 상권을 분석 통해 가지고 음, 현재 여기서 영업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과거사를 비교를 잠깐 보시면 이게 토지 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는데 우리가 이제 토지까지는. 뭐,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토지하시면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를 보여드리면, 과거의 이 땅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음, 어디로 한가 볼까요? 음, 옛날 장소를 한다 그러게 되면, 음, 제가 지오부동산 쪽으로 한가 볼게요. 대전시, 지오부동산 한가 볼게요. 여기, 이 건물 잠깐, 제가 뭐 강의하고 있는 쪽 건물인데, 그, 곳인데, 요거를 한번 저 비교 이 동네를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여기 지금 이 매장 있고 근데 덕명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건물들이 지금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날짜 음, 여기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과거 사진 비교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여기 어 과거 사진 비교 요 버튼이 보이시죠 얘를 음, 얘를 과거 사진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옛날 사진, 옛날 이 덕명도 사진과 비교를 할수 있어요. 2011년도 5월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겹침으로 하시게 되면요. 겹침으로 하게 되면 겹침으로 하게 되면 자, 겹침으로 하게 되면 어 정확하게 이 반으로 분할돼서 이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겹침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겹침보다는 분할. 이게 중겹하신 분들 조금 더 낫다. 왜냐 그러면 아, 현재 이 위치가 요 건물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요 위치 보이시나요? 요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만 본다 그러면 2011년도 5월달에는 지금 보세요 맨땅이었죠 그죠? 맨땅이었는데 지금 현재 2 0 1 4년도에 지금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짓기 시작해서 2013년도 음, 8월달에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들어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네 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들어서서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이제 입주들이 쭉쭉쭉 쭉 되기 시작했네요. 그죠? 네, 입주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음? 조금 튀어나와 위치가 조금 바뀌어 나왔네요. 어, 예, 위치가 지금 뚜레줄이 는 위치하고 좀이 위치가 조금 틀려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 때 사진을 이쪽 들어서못 찍은 것 같아 보니까요. 2015년도에 볼게요. 네. 이제 대로 들어왔네요. 아까 뚫어주려고 위치가 여기 있었죠, 그죠?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었네, 그죠? 네, 2013년, 15년도까지도 그리고 16년도에 지금 완성돼서 지금 현재 여기 이 뭡니까 여기 음, 롯데마켓 구구가 들어왔고 현재까지도 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뒤에 PC방도 PC방은 나중에 들어 PC방은 들어왔다가 지금 나간 모양이나 지금 보이지 않네요. cc 노래 방 노래 연습장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계속 영업 중에 있고요 네, 그대 당시 때 수비는 안 들어왔는데 수비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요자 요렇게 음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토지나 공장 쪽을 지금 조회를 못해 봐서 근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찾으면 어 토지나 공장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위에 맨땅 이었는지 아니면 공장이 있었었는지 공장이 있다가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거 사진들을 통해 이렇게 이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과거 사진 비교하는 거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천천히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 상권 분석을 통해가지고, 과거, 상황과 현재상, 상황 그리고 현재, 오랫동안 이 장소에 영업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 정확한 형태의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음, 또한 가지 더, 이제, 여러 군데 사이트 중에서,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권정보 시스템 사이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 참 아, 네이버 지도를 봐야 되는 거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어 다음은 로드뷰에서 봤죠 그죠 봤지만은 네이버 지도는 거리뷰랑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지도는 거리뷰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네, 거리뷰를 통해서 볼수 있고 이 거리뷰를 통하게 되면은요 이 거리뷰를 통하게 되면 자 이게 위치가 예 그죠 네. 위치가 여기 우리 맥도날드 지나서 네. 종로1번가.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어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과거 사진들을 쭉 통해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가지고 <웃음> 과거 사진들을 비교해서 볼수 있는데 어 다음보다는 약간 좀 지도 서비스 저 우리가 부동산적인 부동산에서 보는 볼 때는 약간 좀어 내 네, 다음보다는 조금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욕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네 그래서 뭐 날짜가 다음 찍은 날짜랑 네이버 찍은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네이버 찍은 날짜도 같은 위치에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사이트로 갈게요 자 그러면 국민은행 리브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여기 리브온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은 들어가게 되면 국민은행에 제공하시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죠 각종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볼수 있는데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걸 하나를 보려고 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세요? 상권 분석 네. 상권 분석을 들어가면 들어가면요. 자. 자, 여기 지도 이동이 깃발을 선택해 주세요. 나와있죠?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종로죠. 네, 종로에 종로, 종로, 종로, 종로, 종로, 어 밑에 이렇게 된 종로. 네, 종로, 종로, 종용산, 은평, 종아 이거 영등포고 아니고. 네, 종로, 종로, 종로 여기 다. 종로에 지금 우리가 음, 어디였죠? 동이 동로가 종강역 쪽이니까 뭐. 대충 찾아볼게요. 또 이렇게 또 찾으려고 하니까 또 힘들긴 네요 안국동 일단 가서 안국동 일단 갈게요. 안국동 일단 가서 아래쪽 으로 내려가면 되니까요. 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여기 종로상가역 쪽 이쪽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이 부분. 그러면 요 이동 한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도 이동 후 깃발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도를 이동한 다음에 여기 깃발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경 300m 분석할래? 500m 분석할래? 700m 분석할래?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은 300m, 500m, 700m 인데 한 500m 정도? 우리가 아까 어, 상권 분석할 때 상권정보시스템에서 한 500m 정도 분석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까먹었어 되겠어요? <웃음> 자, 500m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정 분석을 하면 은요 영역을 지정했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제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세부업종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게 뭐죠? 커피 전문점이죠. 자, 커피 전문점인데 커피 전문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음식점에서 커피 전문점입니다 뭐 바꾸고 싶으면 시 얼마든지 변경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게 커피 전문점이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으로알려드리는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업종 분석 보고서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됩니다 일단 KB에서 굉장히 좋은거는 따로 로그인 안해도 된다는 즉 회원가입 없이도 이런 데이터들을 다보여준다라는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무료로 제공해줄 때 요런 자료를 쓰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지금 KB 업종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캡처할 건데, 캡처할 건데 그 전에 항상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 데이터. 그럼 제일 먼저 캡처를 이쪽 데이터를 먼저 해보도록. 아 자, 여기 지금 캡처를 차단돼 있어요, 여러분. 음, 캡처가 차단돼 있어서 캡처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음,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KB 쪽은 캡처가 안 되는데. 음,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 줌잇 기억나나요? 여러분 줌잇. 여러분 줌잇 기억나세요? 예. 지금 제가 화면에다 대고 그림 그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줌잇이 줌잇을 이용하게 되면 얘를 캡처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2번을 누르고 얘를 어, 저기 뭡니까 자요 화면 지금 보이고, 보고 이 있는 화면이 있죠? 이 보고 있는 화면을 내가 만약에 캡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하고요. 나가서 음, 여기 파워포인트 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예,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들어오면 자 이거를 어, 우리가 화면 사이즈 좀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죠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어, 이 뭡니까 국민은행에서는요 어, 우리가 말하는들 흔히 말하는 손쉬운 캡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캡처가 안 되고 얘를 어떻게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린트스크린 키나 이 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 어 프로그램을 차단시켜놓고 캡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국민내용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하려면 캡처를 하려면 어 컨트롤 2번 우리 알 거기 거기 뭡니까 그저 그, 저 줄미드 줄미 줄미스 실행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캡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와서 여기 와서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죠 보이시나요? 네, 들어오면 어,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거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잘 보세요. 이거를 더블클릭 눌러서 파워포인트에서 죠 어, 더블클릭 눌러서 자르기 메뉴 보이세요? 네, 자르기 메뉴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툭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잘라서요. 자, 넣고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르기 메뉴 눌러서 필요한 만큼 자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요 방법은 한 번만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계속 연습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없, 없어요. 잘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하고 데이터를 조금 늘려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업종 분석 보고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넣어 드릴게요 자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 캡처를 못하게 막아 놓은 거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 그 캡처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 제가 여기 뒤져 보니까 뭐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갖다 쓰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은 적혀있는 걸전못 봐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리고 여기 또 PDF로도 다운 다운이 되게 돼 있어서 나중에 결국엔 PDF로 다운 받은 다음에 다운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데이터블러스캡쳐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사이트 상에서는 캡쳐를못 하게 막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캡처 쓰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출처만 출처만 정확하게 국민은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네. 그럼 이거 그대로 캡처하면 되거든요. 보이세 요 지금 이 움직이지 만들어 놓은 거.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걸 캡처해도 크게 설정에서는 문제가 없도고 생각하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캡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권 분석인데 어떻게 해요? 네. 국민은행? 음, 리본 음,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료 출처로 조그맣게 그죠? 네, 출처 국민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출처로 그냥 표시를 해주고 저같은 면은 뭐 그렇게 할것 같긴 한데 출처로 여기 표시를 해주고 네. 이 상권분석 데이터를 위쪽에 있는 상권분석이랑 그죠? 네, 지역분석을 하는 거를 위쪽에 우리가 앞서 그 상권정보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랑 살짝 겹쳐서 사람들이 약간 좀어 국민의 데이터랑 상권정보시스템 섞어서 좀볼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캡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캡처하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 이거 화면 정지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연습하셔 가지고.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잘 캡쳐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권 영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상권 영역을 해서, 여기 보시면 매출 정보들이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KB카드와 나이스 진이 데이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SKT, 통신사 정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하고, 분석 시점은 9월이고, 기준일은 6월달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종 현황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현재 업종 현황이 전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들이 쭉 나오고 월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한이 정도 나온다 그죠 예, 점포당한 이천 정도 전체 커피 전문점 평균 매출액 한 이천 정도 어, 나오는 구조래요 나오는 구조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삼천 정도 나오다가 지금 현재 어 현재 이천 정도로 떨어 이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6월달까지 한2천정도 나왔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캡쳐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 캡쳐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상권정보 시스템이랑 비교한 데이터를 살짝 한번 볼까요? 비슷한 데이, 매출액 데이터 한번 잠깐 볼게요. 비슷한지 안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유동인구고, 매출액 데이터 한번 볼까요? 시기별 매출 특성이고. 자, 매출액 데이터가, 매출액 데이터가, 매출 추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매출액 데이터 보면 1월 달에는 3천만 원 정도 됐고요.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아, 1월 지금 전체 1월 달은 3천만 원,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2,4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 여기 국민은행 데이터 보게 되면 1월 달 올해 1월 달에가 한 3천만 원 정도 됐네, 그죠? 그리고 6월달에 2,600 정도 국민은행 쪽 데이터가 살짝 높아요, 그죠? 어, 조금 높아요 데이터가. 근데뭐 물론 범위를 변경을 지정한거나, 그다음에 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상권정보 시스템에는 아무래도 이제 폐업된 데이터들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국민은행 쪽에는 어, 좀더 데이터 개수라든지 점포당 개수에 이거뭐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 부담 안, 가시, 안 가지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좀 차별화가 크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제가 뭐 여기서 좀 밝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가 <웃음>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될것 같, 요렇게 해서 매출액 데이터 좀 바꿔요. 그 다음에 매출 분석을 보게 되면, 분석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음, 일회 어, 이용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연간 업종들은 다른 업종들은 매출액들이 어찌 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나오네. 이번에 아이스크림 그죠 여름이 안 더워가지고죠 아이스크림 가격 마이너스 20%에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되는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 고객 볼게요. 이용 고객들이 지금 현재 시, 어 요일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 거의 일, 360을 이래야 된다. 그죠? 조금 더국민의행 데이터가 어디 데이터보다 좀 상세하게 나와요. 상권 정보 데이터보다는 그죠? 조금 더 이용 어그 현황까지 쭉 나오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죠? 어, 시간대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쭉 나오죠.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자, 요렇게 해서 네. 수익 분석 볼까요? 네, 수익 분석.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수익 분석쭉 쭉쭉쭉 해서 지금 현재 어 여기 창업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 되고 쭉쭉쭉 넣고 월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쭉 넣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어 월세하고 어 인건비까지 쭉 계산해 가지고 평균 매출액이 얼마 벌어야 되고 비용 산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 BEP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까지 쭉 격리돼서 나옵니다 뭐어 상권정보 시스템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은 그래도 간단하게 여긴 로그인도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라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분석을 많이 해주는 게 어, 해주는 쪽이 많은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도 그죠 이 국민은행 데이터도 여기에 음, 이쪽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집어 넣어서 고객들 브리핑 할수 있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국민은행 쪽 상권분석 데이터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니 또한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자또 <웃음>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다음 진도 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